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와 혀와 이런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좀 단련되게 탄력있게 네. 이렇게 만드는 그 운동법이 있어요 아아 어... 네.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네. 그리고 목구멍도 실제로 아... 아 하지만 입은 다물고 목구멍을 확장시키면 입을 다물고 목구멍을 최대한 벌려 주는 어, 거. 그럼 가 뭐가... <웃음> 아, 뭐가 아파. 그그될거 아이고요. 그냥 네. 이렇게 목 입천장 들어 올린다고 생각. 꼬고리는 이게 입천장이 늘어져서 생기니까. 음. 입천장을 들어 올리는 거고요. 그위 턱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. 아니, 입 천장 있잖아요. 입천장이 에, 딱딱한 입천장, 부드러운 음. 입천장. 그래서 연구개, 경구개 이렇게 있어요. 음. 어, 영어로는 하드 팔레트, 소프트 팔레트. 음. 그리고 이 부드러운 쪽 뒤로 이렇게 목젖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잘때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죠, 이렇게. 그러고 참, 정말 이걸 음.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. 음. 어려운데요? 어려운데 하여튼. 그 다음에 음. 혀가 음. 밑으로 이렇게 처지니까 음. 밑으로 처지지 않고 음. 앞으로 당겨주는 훈련하는 거죠. 음. 혀를 쭉 빼야겠네요. 어 그냥 빼는 게 아니고 혀 뿌리를 당겨줘야 돼요. 음, 음 그거는 아, 네, 다음에 내지 경 갖고 한번 해볼까요? 뭐그것도 좋고요. 음. 어꼭제 생각에는 그 안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음. 네.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소장님을 원 셋을 잡고 네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그거 모하는 네, 거예요. 지금 그 저기 군대 확장하고했습니다 아 <웃음> 아, 이런 거를 예.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는 기도와 이 목적과 그 다음에 혀의 예. 탄력 운동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<웃음> 네, 그래서 그거 정말 재밌으실 것 같죠. 그래서 오늘은 어, 살이 찌면 코를 거나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소장님 코를 골면 <웃음> 살이 찌나요? 아, 코를 벌면 살이 찌나요? 음, 그것도 연방관계가 있나요? 단순한 코골이는 네.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코골이 단계를 넘어서 살이 찌면 음. 무호흡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무호흡이 되면 음. 제일 먼저 수면에 문제가 생기죠. 음. 그러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죠. 그렇죠. 첫째, 음. 두 번째. 어, 산소가 부족하잖아요. 음. 그럼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.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 내가 충분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뇌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하게 비추게 된다는 이뇌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,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귀찮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죠 그런데 뇌에서는 어, 위기의식을 느끼는게 에너지가 부족하다 음. 에너지를 축적해야 겠다 음. 근데 공기를 축적할 수 없잖아 우리 산소를 내 몸에 쌓아둘 수 없으니 얘가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수 있는 이 지방을 쌓아놓는거죠 음. 음.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땡겨 해요 아 그렇구나 수면보호 환자들이 의외로 음. 음. 기름진 걸 땡겨 하니까 음. 또 살이 찌어서 음. 살이 찌니까 또 코를 더 심하게 굽고 심하게 보니까 또 먹고 악순환이. 악순환이 거듭되는군요. 네. 그래서 살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. 아...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은 무치료를 병행하면서 살을 빼면, 아, 훨씬 효과적이겠네요.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고, 네. 운동할 의지가 생겼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뇌에 산소공 충분해지면, 음. 그렇게까지 기밀의 음식이 안 땡긴 거예요. 음... 그전에는 본능적으로 뛰어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게 비만한 데는 반드시 수면 무호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구나. 아, 네. 많은 비만 치료하는 곳에서 그거를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잘 주무셔야 됩니다.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. 라고는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라는 데서 잘 모르거든요. 아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그, 그 허공 중에 그냥 던지는 소리가 돼버리고 많은 거죠. 어떻게 자야? 잘잘수 있는지 이 사람이 살을 빼고 있는데 음. 이 살이 찌는 원인 중에 잠을 잘못 자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시안이 네. 없이 그저 그냥 평범하게다가 잠을, 잠을 잘 자야 뭐, 잠이 중요합니다.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어, 어떤 병원은 코골이 때문에 갔는데 살 빼고 오세요.